글루텐 프이면서 저장성과 칼슘이 풍부하여 슈퍼 국물로 평가받는 핑거 수수를 이용한 고소한 호두 당근빵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오늘의 주인공 핑거 수수 가루예요. 한컵그 다음 귀리 겨한컵 오트브레인이라고 하죠. 액티브 트라이이스트한 테이블 스푼이에요. 1 테이블 스푼, 그 다음 하얀 밀가루 반 컵과 두 개의 달걀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잘 섞어주고요. 어, 그 다음 여기에 어, 다져진 어, 캐럿, 당근을 넣고요. 3분의 1컵의 올리브 오일과 어, 꿀한 숟가락. 하얀 밀가루를 더 추가해서 반죽을 해줄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반죽을 해줘요. 빵 반죽하는 것처럼 치대서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보관할텐데요. 바로 만들지 않고 반죽한 볼에 랩을 씌워서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둘거예요자러가시기 전에 바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다음 날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서 이 안에 호두를 충분히 넣고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잘치대서 호두가 잘 안에 들어가도록 어, 반죽을 하면서 빵 모양을 만들어요. 빵 모양을 다 만들었으면 오븐을 예열하는 동안에 잠깐 옆으로 밀쳐주고요. 그 다음에 오븐을 예열해서 어, 처음에는 30분을 구워요. 낮은 온도예요. 250 화씨 121도 섭씨네요. 그 다음에 두번째 베이킹 할 때는 300도로 올려서 다시 30분을 굽는 거예요. 총 1시간 정도 보면 되고 아주 잘 구워졌네요. 빵빵하게 어, 당근 빛깔도 살짝살짝 보이고요. 안에는 호두가 많이 보이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빵을 굽고 있는데요. 첫번째 구운거고 두번째 구운거고요 이건 세번째 만든 빵인데요 통통하고 크고 시골빵 향기가 물씬 나는 빵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레시피는 인터넷에 없죠 제가 만든 창작한 빵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e u j i n s Organic Kitchen